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온라인 rpg 하면 떠오르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이온, 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등 정말로 귀시대의 게임을 즐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들 한때 국산 rpg를 크게 부흥시킨 게임이며 현재까지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보기 드문 장수 게임들인데요 그 MMORPG하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MMORPG인 와우조차 유저 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하향세를 겪고 있는 RPG의 암흑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선 10년이나 버틴 국산 게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mmorpg 게임인 바람의 나라 2018년을 기준으로 무려 2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는 솔직히 22년이나 된 게임이다 보니 문제점도 밸런스도 문제가 없을 수 없으며 뭐 사실 계속해서 4차승급 5차승급 6차 등등 새로운 스킬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냥터 등등을 찍어내면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리니지 한국 게임 업계의 전성기를 태동시킨 게임이자 한국 게임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할수 있는 양날의 도끼 같은 리니지는 이미 별명부터 린저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 오래며 그 유명한 진명왕의 집행검도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유저들 덕분에 이미 그 몸값은 반토막이 나버린 지 오래죠 그리고 2008년 11월 25일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무려 9년간이나 정액제의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었지만 최근 힘들었는지 무료화를 진행한 아이온 영원의 탑 확실히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게임이다 보니 문제점들도 많고 유저수들도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어 초창기 40개가 넘던 서버들은 통합에 통합을 진행하여 현재는 4개의 일반 서버와 1개의 마스터 서버라는 엄청난 감소와 오래된 게임인 만큼 무너진 밸런스 덕분에 현재 아이오는 유저이탈을 막지 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무료화를 진행함에 따라 여기저기에 광고도 쏟아붓고 있으며 다시금 복귀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게임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한 전술 같았지만 하지만 여기엔 경영진의 악랄한 수가 숨어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액제를 채택한 MMORPG들의 경우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정액제 금액 덕분에 성공만 하게 된다면 엄청나고 안정적이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정액제에서 무료화로 변경했다는 경우엔 이 정기적인 수익을 땜빵해할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아이온이 정액제를 제외한 추가 과금 요소들이 없던 것도 아니죠 뭐 공격 강화제, 방어력 증가제 등등 이런 밸런스를 파괴한 캐시템들은 여느 게임이나 있던거니 넘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무료화를 진행함에 따라서 수익을 땜빵하고자 만든 시스템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rpg나 모바일에서만 볼수 있었던 vip 시스템입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이 vip 시스템은 뭐 사실 말은 대마 멤버십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지르면 지를수록 멤버십 레벨이 올라가고 각종 경험치 버프와 혜택이 늘어나는 등 누가봐도 모바일에서나 보일법한 vip 시스템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흠 그죠? 그리고 애초에 있었으면 모를까 뜬금없이 등장한 변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변신 아이템들은 변신 카드를 캐시로 구매하여 랜덤으로 능력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는 변신 카드를 획득하는 방식인데 능력치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준다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밸런스를 망치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능력치만 올려주는 투명 변신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온 네 10년이나 된 게임입니다. 어느 게임이나 게임 하나를 10년 동안 운영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과 유종의미라는 말도 있죠. 어느 게임이든지 평생동안 운영 가능한 게임은 없으며 끝에 다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지금 현재 아이온의 행보는 게임을 정리 하는 과정에서 한탕 쪽 빨아먹 자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1년도 못가서 수익만 쪽 빨아먹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여타 모바일 게임들과 과금 시스템이 매우 흡사하죠. 뭐. 경영 측면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이지는 개발팀에서 밸런스를 파괴하는 캐시 아이템의 출시를 극구 반대하였으나 경영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유저 게시판에 경영진이 캐시템 출시 압박을 하고 있다고 글을 쓰고 상당수가 아케이지를 떠나 블루홀를 이직한 경우만 봐도 한국의 많은 게임들이 경영진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온라인까지 번진 vip 시스템 다음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